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선거판이 전개되는데 이 선거판을 앞두고 이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첫 번째 악재는 LH 사태였습니다이 LH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에 미리서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드러났고 여기에 조사를 해보면 상당. 많은 고위급 공무원과 사실상 정치인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첫 번째 악재가 터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자신이 세를 주고 있는 그 아파트에 14%의 전세를 올려받았다. 근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이틀 전에 그것도 그렇게 했다.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주도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을 보호하고 새를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사건이 터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거지갑이라고 알고 있는 박주민 의원 관련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박주민을 거지갑이라고 부르는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 그리고 아무데서나 퍼질러 자고 그러한 모습이 꼭 거지를 닮았다. 그리고 옷차림도 일부러 그렇게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뭔가 정치를 할때 그런 컨셉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지 같은 차림에 그러나 나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변호사고 거지같이 다녀도 어 진짜 초라한 건 아니죠. 똑똑하니까 말도 잘하니까 그리고 변호사니까 근데 이래가지고 사실 여당 국회의원 후원금 1위를 했어요 1위 초란행색으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야말로 몇 시간 내로 3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중에 태반이 일반 개개 박주민 그 자신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 거지갑인 거지같은 박주민을 보고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 전체에서 후원금 모금 1위를 한 사람이 바로 박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박주민 의원입니다. 거지가 박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임대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5%의 상한선을 두어서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발의를 한이 사람이 7월에 달이 법이 시행되기 전 6월에 달 9% 새로 올렸단 말이죠. 원래 3억에 100만 원을 월세를 내던 사람에게 갑자기 1억에 185만 원으로 이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달에 본인이 대표 발의해서 5% 이상 올리지 말자고 한 바로 그 법안을 본인이 어겨가면서 본인이 이 속은 다차렸단 말이죠. 여러분 남에게 월세를 줄수 있는 이 사람을 거지라고 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속은 거 아닐까요? 그를 거지갑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부자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에게 임대를 줄수 있는 건물주잖아요. 건물주, 아파트주, 건물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지입니까? 위선의 끝판왕이었다. 자신을 거지로 행색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십시일반에 후원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컨셉으로 삼아서 자신이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온갖 내로남불의 행동은 다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상 내로남불의 가장 끝판왕은 정말 역사상 1위는 누굴까요? 아시죠? 조국 전 법무장관 내로남불의 1위, 위선의 1위, 위선자로서의 1위 국민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착한 척한 사람이 사실은 위법한 법대 교수를 하는 사람이 법을 활용해서 온갖 모든 일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박주민은 본인이 임대차법을 발의했어요 5%로 묶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휘되기 바로 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양심을 파는 행동이 아닌가. 더구나 이 사람은 거지처럼 행색을 하면서 온갖 어디든 나타나서 거지처럼 쓰러져서 자고 아무데서나 자고 이런 모습을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게 만들고 이 자체가 모두가 하나의 위선의 컨셉, 거지라는 행색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하나의 컨셉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시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박영선 후보와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격차에 안도하면 안 되는 사건이 또 하나 터져 있습니다. 보을선거기 때문에 공휴일 날이 아니라 평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게다가 여당에서 또 지난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뭔가 사전투표의 투표지 관리가 문제가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선거 X가 의심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20여 건이 됩니다 전현직 의원이었던 사람의 숫자만 해도 25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거 X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3천여 명이릅니다 자신이 비용을 대가면서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변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 투표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 중국인이거나 연변동포거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는 기본적으로 야당표이기보다는 여당표가 될 박영선의 표가 될 가능성 이것을 되게 염려하고 사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해찬 씨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왠지 잘될것 같다 이런 식의 낙관눈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약간 수상합니다 4.15 때도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상당히 불안스러운 느낌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당일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저지른 내로남불의 행동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리고 공정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그런 수많은 행동들을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른 의원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이런 것들을 발의했다가 그를 철회한다 이랬단 말이죠 철회했지만 73명이나 서른 의원의 발의에 참여를 한이 법안이 그대로 사장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앞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차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입모양을 봐주십시오 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기들도 차마 선거 전에는 이걸 못하겠다 이래서 보류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조, 박주민만 얘기를 했지만 조홍천 송기현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박주민과 거기서 거기인 에,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이들이 한 행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거지 컨셉 조차도 거지 행색 조차도 일부러 그렇게 거지스러운 옷을 가지고 다니고 일부러 꾸미지 않고 일부러 머리도 흥크러 뜨리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각이 이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 자체가 그 사람 전부를 설명해 주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딱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인간이구나 그 사람의 인간성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각이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극한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좌파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컨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